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. 한가위를 맞아서 토끼로 찾은 아토끼빈이에요네 <웃음> 에피첩입니다. 저희 1세대 반려동물이죠 아, 이, 1세대예요? 네 아직은 1세대 네 1세대 반려동물인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모인 이유가 있죠 맞아요 다음 주 바로 추석! 그래서 저희가 추석을 맞이해서 빅 이벤트를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깡총깡총! <웃음> 네,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이벤트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, 첫 번째 이벤트 소식, 보여주시죠 추석 기념 핫타임! 네, 추석 기념 핫타임이 진행이 됩니다 달달 무슨 달 달콤한 핫타임이 시작됩니다 네 평일 주말 모두 서버 핫타임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어, 대사막 핫타임과 선박 포탄 지급 푸시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플워스푸시 메시지로도 아이템 핫타임이 지급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신규 서버 무라카 기존 서버 전체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오이 매일매일 푸시 꼭꼭 당일에 받아주셔야겠어요 두 번째 이벤트 보여주세요 5킬로와 주아 특별 푸시! 그렇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5킬로와 주아 무려 1만 개씩 7만 개! 당일에 받지 않으면 사라지니까 꼭 자정 12시 이전까지 받으셔야 해요. 네,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이벤트 보여주세요! 이것도 역시나 푸시 보상으로 지급이 되는데요. 푸시 보상 정말 많죠? 송편 재료를 받아 송편으로 조합하시면 꿀, 콩, 깨총세가지 재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모용수의 송편 만들 수 있어요? 네! 추석 기념 해군 상점에서 이 송편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. 송편 꼭 조합으로만 만들 수 있을까요? 어? 아니에요? 당연하죠! 송편 수집 이벤트까지 같이 진행이 됩니다. 송편 수집 이벤트는 일정 수의 몬스터를 제압하면 송편을 지급을 해줘요. 여기 하나 더! 네? 고대 유적을 1회 이상만 클리어해도 송편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 어, 그럼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총 3개네요? 아니 근데 추석기념 행운상점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보상은 뭔가요? 카프라스 비급서랑 심현주물상자5 오케이! 오케이. 허? 자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한참 남았어요 GM의 선물 상자 대양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몬스터를 제압하면 어, 확률적으로 GM의 선물 상자를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... 그러면은 그 선물 상자를 지난 이벤트 때처럼 이렇게 감정을 하는 건가요? That's right. 그렇죠. 감정을 하면 어 블랙펄 100개랑 토벌 추천서 150개 그리고 용맹의 증표 100개 치면 수정 상자 1개 중 1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추석 기념 핫타임을 이용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? 네. 이거 원격으로 한번 모아서 해야겠다. 이 추석 동안 왕창 모아 가지고 한 번에 촤 오. 괜찮죠? 와, 괜찮다. 네, 그럼 다음 이벤트 보여. 주세요. 월드 우두머리를 처지하라! 이것도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게 파편 꾸러미를 줍니다. 이 파편 꾸러미에서 어, 진짜 많은 파편을 얻을 수 있어요. 아, 근데 확실히 아직 태고 장비를 마련 못 하신 모험가 여러분께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, 그쵸? 어, 맞아요. 어, 이미 태고 장비가 있다면 타운의 조각 수급처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또 다음 이벤트도 보여주시죠! 추석 복주머니 교환! 접속 유지 시간에 따라 복주머니 아이템이 지급이 되는데요 어, 복주머니 아이템은 원하는 보상과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어, 어떤 보상들이랑 교환할 수 있어요?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어, 태고등급 장신구 루트라곤 선택상자 전설의상 세트도 있다 다른 것도 좀 알려주세요 <웃음> 여기에 어, 황금 송편도 있고요 그리고 무려 10억 은하를 획요할수 있는 아이템도 있다 <웃음> 너무 좋네요 네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제가 말해도 될까요? 어? 좋아요 네 추석 기념 상점이 열립니다 이번 이 추석 기념 상점은요 펄, 은화, 협동 포인트, 마일리지 네 가지로 구성이 된 상점입니다 그 두근두근 상자 상점 아시죠? 어 두근두근하죠 <웃음> 네 대양 삼엄 주간 의뢰 이벤트라고 그때 대양낚시 20번 하면 주던 바로 그 상자! 맞아요 맞아요 <웃음> 이 상자를 할인된 가격으로 매일 10개씩 은화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! 은화로? 네. 네. 네네 이거는 저도 마음에 드는 상품인 것 같아요 오. 그 밖에도 좋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, 기념 상품도 꼭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깡총깡총 네 저희가 이렇게 추석에 진행될 이벤트들을 함께 만나보았는데요 우리 에피참님 어, 저희가 사전에 이런 이벤트를 소개를 드렸잖아요 어, 이렇게 발빠르게 안내를 해드리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바로 듣자마자 그냥 이렇게 막 뛰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찍었잖아요 또 저희가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저희 이 모아시스 라이브가 바로 시즌2로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다음 달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조금 더 여러분들이랑 잘 소통할 수 있게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 저희 추석에도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 검사모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 검사모 이벤트 잘 보내시고 부시보상 메임을 잘 받으시는 <웃음>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 영상 재밌게 잘 봐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. 안녕! 안녕!